네, 제가 저번에 이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하느라 짐 옮기고 짐 정리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포주는 포장 이사 같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옛날 저희 진짜 옛날 옛날에 시골에서 이사하듯이 용달차 용달차 보다는 큰 차에 불러가지고 거기다 이제 짐을 제가 싼 짐을 그냥 실어만 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짐을 내려서 어, 내리는 것도 해줍니다 내리는 건 해주지만 제가 이제 일일이 배치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애둘 키우다 보니까 집은 이제 깨끗한데 제가 완전 아무것도 안 바르고 다니고 너무 바빠서 또 베이스 메이크업이라도 한 날에는 집은 완전 개판 5분 전이라가지고 못 찍었었는데요 네 오늘 그냥 뭐 더럽지만 자세하게는 안 보여드리고 유명 유튜버들 분들이 하듯이 랜턴 집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은 타운하우스고요 3베드룸, 투바스룸원가라지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입구로 들어오시면은 오시면요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소파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문 옆에다 소파를 놓고 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옆에 이제 전등도 하나 있그 다음에 요 옆으로는 책장 두개를 놔서 애들 책도 읽을 수 있고 장난감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을 하나 놨어요 이 테이블은 옛날에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샀던 식탁인데 저는 물건 하나를 사면은 이게 부러져서 버릴 때까지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썼던 거라 흠집도 있고 낙서도 있어서 중고로 파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너무 진짜 반에 반에 반에 반 값도 못 받으면은 차라리 그냥 제가 버릴 때까지 쓰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놓고, 애들 크래프트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여기 앉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문 옆으로 가시면은, 네, 문 옆에는 그냥 이렇게 탁자 하나 놓고 뭘 놔둘 거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피아노를 놔두고, 그 옆에 또 책장을 놔두고, 여기 키친, 여기가 이제 키친인데요. 옆에 여기가 키친인데 키친은 정리가 좀덜 되고 저희가 지금 저녁을 방금 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식탁이 있고 여기 이제 저희 신랑이 좋아하는 피시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간이거든요. 짜잔 이렇게 정리해되는데 이렇게 어,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는 큰 방인데요 그냥 저희는 네 식구 다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베드 프레임을 설치를 해달라고 신랑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건만 신랑은 바쁘다고 베드 프레임 설치를 계속 미루고 있어서 여기가 이제 베... 마스터룸 화장실인데 예 프레임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설치를 해주려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여기서 살다가 또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음, 이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 집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저희 저희도 요번에 이제 집을 살려고 알아봤었는데 내년에 또 저희가 뭐 말레이시아를 또갈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미루게 됐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토일렛시고요 어, 여기가 저희 신랑이 사용하는 오피스 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저의 야심짝 인데요 네 TV 보는 방입니다 무비룸 이라고 하던가요 원래는 신랑이 TV를 방에 놓는다고 하니까 와, 완전 왜 TV를 방에 놓냐 밖에 거실에서 봐야지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저, 저희 둘째가, 저희 둘째 여기, 둘째가, TV 중독자입니다. 중독자. 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TV 틀어내라고, TV를 아침부터 눈 감을 때까지, 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 TV를 어떻게 하면 안 보게 할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여기 거실도 너무 좁고 애들 이제 큰 애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TV를 그냥 방으로 넣자. 그리고 TV를 어 여기 정규 채널은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TV는 잘안 보거든요. 그냥 한국 방송은 인터넷으로 보고 그래서 TV를 이렇게 방 안으로 넣어가지고 넣어놨더니 TV를 덜 봅니다. TV를 제가 틀어줄 때만 봐요. 뭐 TV 틀어내라 어쩌라 그런 말을 안하고 어 제가 틀어줄 때만 보고 요 TV 옆에는 공간이 남길래 제가 이제 제제 제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아직 유튜브를 이 집에 와서는 안 찍어봤거든요 그 이게 지금 랜선집들이가 첫 유튜브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뭐 혹시나 집에 이 저희 둘째처럼 TV 중독된 아이가 있으면은 특히 TV를 방에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틀어줄 때 아침에 오전에 저희 인터넷 방송은 EBS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EBS 오전에 애들 만화하는 그거 틀어주고 그 다음에 밤에 또 6시부터 한 만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틀어주고 그러면 하루에 한한 한 3시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방에 이렇게 TV 놔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네, 저희 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호주에서 집, 집 렌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집이 이제 세 번째 렌트인데요. 첫 번째는 자가였고, 자가에서 렌트로 갔다가 그집 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가지고 또 예전 집으로 갔다가 또집 주인이 집을 판대요. 2년 살았는데, 2년 반, 다 2년 반 정도 살았어요. 근데, 여기 집이 이제 세번째 집인데 요번에 렌트를 구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렌트, 호주에서 집 렌트하는 방법? 여기 이제 애들 공부 때문에 오시는 어머님들이라던가 며칠 전에 저희 조카도 연락이 왔는데 이제 곧 30살이 되니까 워킹 호주 워킹 비자가 이제 30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워킹 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집을 렌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